저희 교회 아주 많은 명사들이 오셔서 이 인터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웃음> 김종철 감독님도 인터뷰를 처음 받아본다고 예, 끝없이 인터뷰를 많이 하셨지만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일 들은 내내 선비 같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쓰시고 도포 입으시면 정말 멋진 그런 선비 예, 학자님은 주로 이제 예, 오늘날에 이제 과거의 선비 같은 분이시죠. 그 이스라엘을 가게 된 동기가 괜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가게 되셨어요? 네, 저는 좀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네. 어, 뭐 여러 모양 여러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르신 같은데 저는 어, 이스라엘에서 좀 초등학교 3학년 상인데부터 이스라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이 생각이 안 없어지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선명해졌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지금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레온 유리스가 쓴 소설을 겨울 방학 동안에 쭉 한번 읽어보면서 더 진지하게 이제 관심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고, 어, 80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 뭐 우리 그지 학생회, 그 교회, 고등부모 회장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신앙생활 활동하고, 뭐 저건 이제 여러 가지를 했으면 됐는데, 그 80년에 그 여의도에서 세계보음화 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런 방학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그 하이시시시 팀을 따라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어그 집회 참석하면서 고등고향이 어디신데요? 아 저는 대구입니다. 아 대구시군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집회를 참석을 했고 마지막 날그 집회를 주관하셨던 분이 아마 제 기억에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학생들한테 성교사 헌신에 대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 가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성교사 헌신한 것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어, 그래서 이제 고상교회한테 이제 저는 이과였는데 신학대학 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문과로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 원래 본인은 이과적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문과가 아니고 이과였습니까? 저 어릴 때뭐 장난감 을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분이 <웃음> 이과에던 것입니다. <등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음> 예. 문과적인 소양도 있으시고 왜냐면 어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네. 이과적 소양도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문과로 일단 뭐 저는 신학대학 가야된 일을 생각하고 이제 문과로 고산때 바꿨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저를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신나 나중에 대학원 가서 하면 되고, 예. 어, 이 학부 때는 언어를 전공하는 게안 안 좋으냐고 제안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아, 히브리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서울에 있는 그 외국어 전문으로 가신 대학이 하나 있잖습니까그 대학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원서를 살펴보니까이 <웃음> 히브리어 효과가 없어요. <웃음> 지금도 없습니다. 그럼 아랍어를 가시게 된 거죠. <웃음> 네, 그래 가지고 카창 유산을 보니까 아랍어 같아 가지고 아랍어 과를 이제 선택해서 갔고. 그러니까 히브리어고 네. 비슷할 것 같으니까. 예. 네. 아,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 아랍을 전공하게 됐는데 아랍어 전공을 한게 이제 그 두고 엄청난 플러스가 됐습니다. 아랍어 전공한 상태에서 이제 졸업하고 일를 갔는데 아랍어를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빨리 배웠고요. 아, 그다음 이제 구약 전공하면서 아람어니 그다음에 아카드니 그다음에 뭐 시리아니 뭐 여러 그 고대 근동 언어들 이 있는데 그러면 고대 예. 중동 언어가 히브리어 예.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어 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아랍어 좀 유사합니다 어 네. 그래서 특히 아랍어를 알면은 다른 어 언어들은 알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네.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네. 인류의 최초의 언어는 뭘까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상상도 해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닐까 이런 상각도 해본데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습니까? 어, 그 언어의 기원을 두고 뭐 다양한 그런 어, 이론들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바벨타바박창세기 십칠 장에 속이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랍어 같은 경우에 언어는 아람어의 방언으로 사투리로 존재지만은 했 네. 오늘날 이 사용하는 이 아랍어 글치체는 가장 늦게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한 160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는 어 지금부터 거의 한 2,000, 한 거의 한 3,000년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아카드는 이제 그 이전이었고요. 아라모 역사는 이제 더 길고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 현대, 사상한데 노암 촘스키 아버지가 윌리엄 촘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이 히브리언의 대가입니다 예. 그분이 히브리어를 불멸의 언어로 영원한 언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했는데 아, 저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제 공부하셨다가. 이제 한국 역사를 가르치게 됐단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까? 2000년, 그러니까 2000년이죠. 지금부터 한한 어, 한 25년 정도 되겠습니다. 어, 히브리티학에 동아시아학부라고 하는 학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중국 전공, 일본 전공이 큰 전공들인데 어, 90년도 후반에 한그 일본학 전공 교수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어, 이분이 한번 비자 때문에 한국을 한번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정경들이 바깥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혼이이 민주주의가 있기 전에 상황이었는데 김포 공항에 왔는데 이거 여권을 밀었는데그 직원이 이러서들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아 내가 여기서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당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오시더니 이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에서 오셨냐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만 하더라도 자기 유대인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환영을 받은 거 보면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하고 유사한 것도 많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중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한국의 독도로 기록된 나라의 교과서가 이스라엘 교과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시작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한국 역사와 이슬 역사를 알고 일본 역사를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그 동아시아과에다가 학 이제 한국학 강의를 개설을 하고 이 한국의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어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한국 역사를 가르쳤던 분이 이제 학위가 끝나서 이제 가시면서 이, 이 외래 강사 외래 교수를 찾게 됐는데 조건이 석사 학위가 있고 히브리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옵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맡아서 히브리어에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고 어그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느끼고 심성도 비슷하고요, 가정 문화도 비슷하고 중국, 일본이 있지만은. 중국은 너무 크고요. 일본은 이게 뭐 까소까도 이렇게 속이 없는 것 같고 한국 사람만 만나면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맞다고 느끼는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이 한국 청년하고 이탈 청년들 이렇게 앉으면은 이 군대 이야기로 또 밤새지 않습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네.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강의하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지난주에 트리키를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함께 품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스탄불에 가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지난, 작년에도 한두달 동안 머물렀었으니까 한국의 이상이 정말 그 이쪽에 중동에서도 물론 드라마나 이런 케이팝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한국 좋아해요. 이 트리키에도 거의 그냥 관광객들이잖아요. 우리가 여행객들, 순례자들인데도,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왔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막 소리를 지고, 막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만큼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지나가는데, 아주 그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테리키에 굉장히 좀 상류층의... 이제 자녀 같아요 그 자녀가 계속 내 옆에서 부모를 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시스크 사달라고 명품을 사달라고 그러나 그리고 저도 살짝 보다 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내가 지나가는데 그 부모가 저한테 그 어, 저한테 오더니 정말 부탁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뭔데요 그랬더니 내 딸이 계속 우리 선생님하고 사진 한번 찍어 달라 해달라고 계속 졸라서 이게 실례다 어떻게 지나간 사람들이 사진 찍어 달라고 하냐 그 어린 아이 그 조그만한 초등학생 아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쯤된 아이가 그 한국에 제가 조끼를 입고 다니니까 코리아의 그 태극기를 보고 음, 음. 저번하고 사진을 찍게 달라고 계속 부모님테 그 부탁을 하니까 네. 그 사진 찍어줬더니 막 얘가 우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이제 젊은이들을 볼때 젊은이들이 제가 이제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벌써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그런 거를 많이 이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한국학을 강 한국역사를 강의할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그 뭐랄까 한국을 좋아하고 아마 히브리 대학도 한국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 지금 그 히브리학교에서 한국학 담당하시는 교수님 이번에 이월달에서 한번 만나봤는데. 네. 한국학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아, 그렇죠. 이야기하고, 일본은 조금 떨어지고, 중도 좀 떨어지는데, 네. 한국은 점점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도 기억이 되는 게, 8월 15일이면 이스라엘인 한인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파리로 기념행사를 하는데, 네. 어느 해 여름에 이제 갔더니, 이스라엘 남쪽에 그메나헴이라고 하는, 크파르 메나헴이라고 하는, 그 이제 키부츠를 한인에서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대사님도 나오시고 그, 그 키부츠는 어디에 있는 키부츠인가요? 이스좀 아,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쪽에? 예, 벨세바 쪽에? 벨세바 가기 전에. 아, 가기 전에. 네. 네. 그이 크파르 메나힘이었는데 그기 갔더니 이제 뭐늘 이렇게 하보면 이제 대사님이 그뭐 우리 하고 만세삼창하고 그 다음에 축구 한판 뛰고 밥 먹습니다. 밥 네. 먹는데 수영장에 앉아서 밥을 먹는 데는 이사 아줌마가 오셨어요. 좀 이렇게 등치가 있어신아주오셨는데 아줌마가, 아줌마가 이제 두리번 두리번 오셨는데 쿠키를 구 주꾸웠어요. 그래서 말들이 잘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 나누게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오늘 아침부터 이 과자를 구웠다고 네. 구원고에 왔는데 아줌마 얘이를 들어봤더니 어 자기가 그 이사 케이블 TV에서 우연하게. 이스라엘 드라마가 나오길래 한번 봤대요. 네. 봤는데 그 드라마를 봤더니 막 복잡해져가는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점점 더상실되어가는그 인간에 대한 정, 사람들이 관계 이런 것들이 고대에 담긴 한국 드라마가 있더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어요. 봤는데 네. 제가 나도 그, 참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이름은 김삼순하는 그그 그, 그, 드라마.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근데, 근데 아줌마가 말씀하시기를. 그 드라마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봤고 그때 자기 딸이 군을복마고 있었는데 이슬군은 안식일만 되면 집에 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식일날 자기한테 나온 딸애한테 나한 번만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보자고 그랬는데 봤대요 네. 복원한 다음에 이 자기 딸도 낳겠다고 네. 자기 딸도 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딸 지금 어디 있는 지 아느냐고 그러길래 어.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군 제대하고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어 지금 가 있다고 아 그렇군요. 게 그런데 네. 어,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 날 만났던 그 이스라엘 아줌마 뭐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뒤늦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이렇게 숨겨진.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 그렇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이 한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현대자동차고 기아자동차입니다. 맞아요. 제가 밤에 예, 예. 밤에 주차장 이렇게 길거리에서 네. 계속 어봤어요두세대 그러니까 중에 한 대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예요. 와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아직까지 신경 쓰는 게이 인생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 네. 청년들은 저기 뭐이 성형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옷도 그렇게 막 이렇게 챙겨 입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습니다. 입는데 어,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상표나 뭐 회사나 배경 상관하지 않고 그 실체를 봅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자동차가 가성비 최고기 때문에 네. 삽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그 예. 어 사후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이스라엘의 정신 속에 더 깃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사모님은 그러면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나셨습니까? 한국에서 만나셨습니까? 아, 네. 이게 저희, 그, 제 이렇게 아니 이야기고 제 얘기 이야기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이그 대학교 졸업하고 거의 가을에 이스라엘 가서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느 날벤 류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이게 이 쪽에 부천에 있는 신학대학 다니는 여 학생이 편지를 보내서 저한테 되게 관심을 표현을 하시대요. 그래서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서른 살까지는 예수 스도를 충만하게 배워가는 자매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 별로 답신 안 하고 끝냈습니다. 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히브리학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이 대학에 구약학 교수로 가신 그 교수님 앞에 웬여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어. 어, 자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신학대학을 왔고 오. 여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교수, 교수님 이 왔다고 하시길래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남자친구 있는지 묻고 남자친구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그 비슷한 생각인 형지가 하나 있는데 편지 한번 해보라고 <웃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면 네, 편지를 했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리고 답장 안 하셨는데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짧게 한국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어, 할머니 가온데 이제 사 개월을 했습니다 마치고 어 제가 소속된 그 캠퍼스 단체의 겨울 수련회를 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같은 그 같은 학교 출신인지 이게 형제자매들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대학 자매 간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어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인사했는데 보니까 어그 그 자매가 다니는 대학교에 같은 학과 학생이어가지고 혹시. 이분 아니야 그랬더니 이 분이 눈이 이게 동그리시면서 <웃음> <웃음> 어떻게 하냐고. 아, 그래서 이 분이 옛날에 저한테 한번 편지 쓴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번 저기 그 계약하면은 전화한번 부탁한다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그때 1월 3일이었는데 3월달에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이래 아. 왔습니다.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순수한 마음에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대구에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오는데, 이 자매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마만두라고 하는 글을 그 갔는데 저희가 이 샨델리 밑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어두컴컴한테 있는잘 몰랐는데, 이 밝은 불빛 샷을 보니까 자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비님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요. 예, 그래 가지고 두달 후에 제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는데 아. 각이 기 이제 전주에 어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돌아가고 제아내는 어 대학교 1년을 더 하고 겨울 방학이 어 이스라엘 와서 이제 겨울 방학 동안 이제 언어 과정을 같이 한번 하고 언어 과정 하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교제하고 돌아가고 졸업하고 거의 가을에 이제 나와서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같이 들어가셨군요. 예예. 예, 아 같이 그러셨군요. 예. 아 사랑의 스토리를 드는 건참 흥미진진해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은 20년 동안 거기 자랐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가족으로는 14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 아이들, 가족들이 14년. 예, 예.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 그럼 이스라엘에서 낳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 병원비가 비싸니까 베들레미나이를 아랍지에 가서 낳으셨어요? 어,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사 이사를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이 출산이 이렇게 비용이 많습니다. 한한 그때 돈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듭니다. 300만 원니까 아이 낳을 때 예, 출산할 때. 예. 그래서 대부분 한국 분들이 이제 베들레헴이나 아랍 동네 감이 훨씬 더쌉니다 그래서 가는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월급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민 연금이 이렇게 잘려 나갔는데 그거가 요 출산 비용을 커버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돈안 내고. 또 아이들 태어났다고 출산 장려금도 받고. 싶고 그럼 에르살레에서 나셨네요. 예아 예, 예. 그렇군요. 부모님과 함께 이스라엘 에 있을 때하고 혼자 이스라엘 기숙사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테러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 아이가 받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버스가 폭발하고 하는. 그래서 저희 꼬맹이들 이렇게 집에 막게 거실에 놓고 엎드려 하면서 <웃음> 이렇게 소리치고 이것도 좀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천명,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3천명 죽는 그런 2000년도 초반에 한 3년 동안에 테러 사건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는 테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아, 그, 그 사건 후, 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보안 장벽을 설치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넘어도록 하고 음. 아랍 노동자들을 중국하고 태국에 있는 외국인들로 대체를 했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 나가면서 머물러 있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게 됐는데 강해하던 저도 절차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자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 테러 사건이 되십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귀국 어, 조치하고 그 다음에 보안 장벽이 생기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박사님께서는 한국을 귀국하게 되셨군요 예, 예.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또제 거기 가서 있다가 역시 이제 보안 장벽도 하고 있지만 이제 테러는 발생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이제 살아보니까 비싸고 힘들거든요. <웃음>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어떤 변명글을 찾다가 한국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군대 간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군에 갈때 최고의 부대를 가기를 원합니다. 어, 보통 이제 공군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공수부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가 이스라엘 정신이 충만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특전사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저기 안 된다고, 그런데 저기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저희 어머님이 너는 좋아서 하시면 이 할머니는 잠을 못 자겠다고. 그 말이 친구가 지원한 거를 빼더니 그 특전사 못 가면 UDC 가겠다고. <웃음> 그랬더니 어쨌든 최종에논 엄상가가지고 네. 거기서 무슨 지원해가지고 박신문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그는 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 저희 둘째는 지금 자기 사업 하고 있고요. 네. 자기 사업 하고 있고 어, 대학을 어, 히브대학에서 이제 한1년 정도 다니다가 복학하는 거를 거기도 뭐 이렇게 시험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있는데 해보더니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나봐요. 재미가 네. 없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히브리어로 쓰면서 유대인들의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들이 속에 들어가 있고 네. 또 여기서 이제 그 중학교는 영어로 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영어나 히브리어에 좀 통하겠군요. 예, 그래서 언어가 일단 세계가서 되고요. 또 음. 세상을 바라보는 이세 가지를 돌리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늦지만은 대기만성령으로좀 생각하고 좀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교수님 그 이스라엘 그 온포 이스라엘 예. 그리고 또 어, 이스라엘 성서 신학과 관계돼 있는데 한번 학교를 소개 좀해 주시고. 아, 예. 예.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이설 어, 저녁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한 모이는 교회가 열 군데였다고 들었습니다 가정교회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3천 명으로 는게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명에서 6만 명을 헤아립니다 헤리는데 어, 어쨌든 1990년경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 자기들 가운데 목회사에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 준비시키고 그리고 제자화하는이 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서 대학이라고는 하 신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네. 원래로 이제 30년 2년 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국가에서 인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국가에서는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아, 받지 못했고요. 네, 받지 못고그 대신에 이게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 협회하고 의 유럽 신학 협회가 의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하게 되면 은 미국의 신대원이라는 바로 이렇게 진학을 할수 예, 있습니다. 예시도 가정으로 이렇게 하는군요. 네, 예, 할수 예, 있고 어, 이대학이좀 흥미로운 것은 어, 바울하고 베드로의 후예가 세운 신학대학입니다. 음. 학교는 작지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탁월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어, 신학 교육을 쭉 감당해오다가 어,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좀 효과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제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는 노방 전도를 하면은 종교인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좀 우산으로 찌르고막 탁한 터지면은 이제 경찰 부르면 경찰이 와가지고 종교인들이 제시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시민들이고 다 군이가 왔다왔고 세금 내고 이제 국가의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보험전하는것 외에는 그리고 전도지를 뿌렸는데 이게 거리를 드럽히는 이런 것 외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꼭 옛날에 바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전도를 해도 허공이 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에 가장 적절하게 보음의 메시지가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SNS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예수 믿은 친구들이 자기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5분짜리, 3분짜리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네.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 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각자가 13자지를 보게 되죠. 히브리어로 한 그가 한 최고 한 7, 8천만 뷰가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만 볼수 있습니다. 아, 볼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한 750만 정도 되는데 750만의 유대인들이 1인당 한 10번 정도는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은그 한국으로 원포 이스라엘, 원포 이스라엘 이렇게 치시고 보시면 은 유대인 관영들이 한국으로 번역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되 있는데 네. 보면 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본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요청하고 하면서 이사역이 확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돼 있습니다. 아, 그렇고요. 마치모사님께서 오늘 라피를 만나셨는데 그 라피가 네. 신학성경읽다가 예수 믿게 됐다고 네. 고백한 것과 네. 같은 문맥입니다. 맥이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 신학교만 운영을 했는데 여기 사역의 지원들이 주로 미국에 있는 그 시돈들이 헌금으로 들어오는데 어, 세금을 감면 공제받기 위해 가지고 헌금할 때요 무슨 특징한 그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신학교육이라고 하는 걸로는 다카버가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선교사역 구제사역, 뭐 여러 사역을 여러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면서 이제 법인체를 만든 게 예. 원포이스라고 하는 법인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실제로는 학교 운영기도 하고 또그 예. 학교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열한 사역이지만 예. 또 자금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예. 통로가 되는군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어, 우리 교수님께서는 거기서 강의 사역도 하시고 예. 참여하시군요. 예. 네, 저는 그 이설성서대학에서는 구약 쪽을 맡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고. 어 본래 이제 제가 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조인할 때는 어, 여름하고 겨울 방학 기간에가 가지고 강의를 이제 그 인텐티브라는거 네. 그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크러시면서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중으로 강의하는 게 원활하게 되고 해가지고 한번한 어, 가지 문제는 이제 강의가 주로 저쪽이 저녁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한국에는 새벽 시간입니다. 네. 여기 좀 문제인데 한번줌 강의로 한번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돼가지고 어아 그럼 중강이로도 참여하셨고요 예, 예, 작년에는 네. 스가리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강의하시는? 아니요 히브리로 어 강의입니다. 어 그럼 다 히브리를 어 듣는 학생들만 참여하시는가요? 거 예, 그죠. 그, 그 수업하는 사람들이 석사과정하고 학부과정들이 이그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어 쓰는 학생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재밌는 거는 저보다 히브리 어 못하는 이스라엘 친구들도 있습니다. <웃음> 그렇죠. 그, 이민한 지가 오래 안돼 가지고 아 아직까지 그렇죠. 히브리어 좀 약한 친구들 그래 그리고 또 교수님은 또 여기 히브리어 강또 교수님으로 계속 하시니까 공부를 네. 하시고 계시고 네. 그 이제 한국에 오셔서 애국대학교에 이제 히브리어 를 이제 개설하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히브리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나요? 예, 한국에 사실 제가 이제 외대의 어, 특임 강의수 교 신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 외대도 하시고 계셔. 아, 부산 에대한 4년간 있다가 해석 아, 이제 예, 네. 학교 측에 학과 개설을면 제안을 했는데 어, 지방 대학에서 그런지 조금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조금 이거는 그만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산대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네. 한국에 대해 조금 이 집중해야 되는 생각으로 학교 측에 이제 계속 어 학과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했는데 네. 지금 여기 계시는 이어그 아키바 토르라고 하는 대사님이 제가 이제 한국외대 총장님 앞으로 이렇게 모셔가서 학과 이야기를 끊내도록 만든 다섯 번째 대사님이십니다. 아, 아직까지 학과는 안 만들어졌고 강의는 개설이 되십니다. 강의는 개설되고. 예. 이번 학기에 49명이 듣습니다. 어, 꽤 많이 들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듣고 학생들은 어, 이게 뭐 이렇게 히브리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1장 5절까지 읽으면서 이제 뭐 문법 공부, 어휘 공부하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유대 명절, 유대 교육, 뭐 유대 역사. 뭐 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하게 합니다. 이브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역사도 배우는. 예예 예, 예. 그리고 성경의 절기라든가 예. 유대인의 어떤 그런 신앙도 배우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되게 재미있게 듣습니다. 듣고 또 제가 그되 재미없으면은 수업이 안 와서 된다고 얘기합니다. <웃음> <웃음> 실제로 와서 이 이쪽이 시간 줄 필요가 없이 그래서 꼭 급한 일이있으면은 괜찮죠. 문자 주면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석 처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리고 한 번은 이스라엘 문화원에 가서 개낙 수업도 하고 또이 대사님이나 다른 이스라엘 분들 한번 와서 특강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네. 학생들로 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제 수업은 이번 학기도 6점이 질문 점수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은 질문 많이 하면 6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질문하지 않으면 A 플러스는 못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질문하게 그렇게 유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네. 그런 거니까요. 김재숙 교수님이 지금 이, 아마 미국의 지금 서부쪽에 계시지만 시간 상관없이 이 강의,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김 박사님 인사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 좀 드리지 않으면 김박사님 섭섭해하시거든. 요한 네. <웃음> 말씀 김박사님께 아,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김 교수님 잘 지내시죠. 어 그래서 월 말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 집에 한번 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집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우리 김박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김박사님은 어, 이렇게 이런 강의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서 또 피드백도 다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우리 김지수 교수님에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어, 김진수 교수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 이스라엘의 인물이 한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 초대 수상 벤구리온.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이분하고 이 김진수 교수님이 이미지가 비슷하셔요. 오. 그래서 저쪽에는 벤구리온이고 이분은 벤구리온이라고 제가 그렇게. <웃음> <웃음> <웃음> <있습니다>. 벤구리온. <웃음> 네, 네. 두분 이미지가 참 비슷하고 아주 이, 이, 능하고 에너지 아이트가 네, 하시고 네, 네. 그 같이 대화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아실까? 그분도 아랍 쪽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네. 네. 어, AD 30년 6월절 이 얘기만 좀 질문하고 이제 인터뷰를 가늠할까 하는데요. AD 30년 지금부터 1993년 전 6월절은 특별한 6월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언 약의 성취가 이루었던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아사셀의 양에 그 묶었던 그 끈이 붉은색이 인색으로 변했다 그런 과거에그 유월절을 지킬 때부터 아사드의 양의 색깔은 그거를 환영 확인을 해서 그 불을 봉화로 불을 피우나 그러면 대자랑이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 예, 예. 아 너무 저는 그분을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 박사님에게 정현우 박사에게 들었는지 예수님의 그 1993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이후에 점점 성전 제사가 사라졌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어, 해주십시오 성전 제사는 아마 그 AD30년 이후에도 네, 이후에. 3, 예, 계속 됐을 텐데 완전히 없어진 것은 지금 성전이 파괴되면서 AD70년에 파괴가 되면서 네.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요 사실 오늘날의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가 좀 틀립니다 오늘날의 네. 유대교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 성전 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은 이제 금지된 게 되죠 근데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드려야지 죄가 속하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수는그 장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 그 이후에 짐승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대신하는 것을 기도로 그렇게 어,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뭐 닭의 피를 뿌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네. 부분은 뭐죠? 그게 이제 그 대속제가 되면은 네. 닭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 하는데. 네. 네. 네. 네. 어쨌든 성전에서의 대속제가 아침 지누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서 희생제사를 어, 이 기도가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기도로 그래서 통극읍에 네, 네. 모여서 네. 기도도 하고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AD 70년에 무너질 때까지는 성전제사가 계속 있었군요. 예, 네, 있었습니다. 점점 없어졌다 었 이런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다. 아마 그 전통은 이 성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어, 이게 이제 물론 탈무대 전통입니다, 전통인데 네. 그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시는 양이 항상 오른쪽 제비서 에 뽑혔어요, 이렇게 손을 들었고 네. 그 다음에 붉은색의 띠가 흰색으로 바뀌었고 그랬는데 더 이상 바뀌지도 그 않고, 바뀌지 않았다. 예, 예, 고 예,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그쵸. 이제 예. 동물 제사는 예.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이 사인을 하신 거고. 예, 예, 예. 예. 네. 어, 이사야 사십장에 내백성을 이로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안양 갈매산 그 정상 바위 위에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내려올 때늘 이사야 사십장을 제게 묵상하게 하시고 제게 이 말씀 보지 내백성을 이로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이 백성이 너무나 우리 한민족에 너무나 아, 정말 한이 많고. 또 이렇게 그 고난의 세월을 아, 겪고 오면서 살아온 이민족을 이루하라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대체 신학 가려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방송 설교를 일찍부터 했고, 그래서 이제 어, 모든 그러니까 제 설교가 전국에 나가고 또 심지어는 전 세계로 나갔으니까, 아 디아스포라의 한인들, 또 한국에 있는 한인들을. 내 배, 설교가 이루어하는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 그래서, 아, 내가 설교자로서 내 백성을 이루어하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받았던 그 말씀, 이사야 40장. 이제 그,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아, 내가 제자를 찾았구나.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이사야 40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신 말씀은, 어, 트레비언 설교를 통해서, 어그 한인들에게 이루어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그 부르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루어하는 사역을 제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몇 년째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 박사님께서늘 이제 기회되고 말하지 말고 에르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라. 이제 이런 말씀 속에 분명하게 얘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이 강의를 듣는 또 강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이제 이사야 제 40장이 에, 다정하지만 분명하게 에, 이 유대인들에게 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이로를 전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 교인들이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어, 그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 때마다 제가 눈물로 해, 그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안이고 저는 크리스안 목사고 또 어, 저희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적은 없지만 우리 크리스안들이 박해했기 때문에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언제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 제가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어, 우리 그 이스라엘 대사님 앞에서도 제가 어,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걸 봤거든요. 또 이스라엘 대사, 대사님께서 제사를 콕 잡는데 그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예, 그 사과와 그 용서를 받아들겠다는 그런 그 손을 잡은 힘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제 이번 달에 또 이제 2주 후에 또 떠나는데 이제 박사님의 강의를 왜 듣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박사님의 앞으로 또 사역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은